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 봄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6월 달이 될것 같아요. 그쵸? 어, 여름이 곧올것 같기도 하고, 네, 어, 5월 벌써 5월 5일 지나고 8, 5월 8일 지나고, 네, 중요한 일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뭐곧 있으면 은뭐 생일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아그래서 어, 여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어,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그 다이어트도 많이 하잖아요. <웃음> 저도 이 커피를 한잔 마실 때도 어, 좀더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 스테비아 스테비아가 들어간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가 들어간 커피 믹스 먹거나 블랙으로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어, 어떻게 하면 더 어, 건강해 먹고 어떻게 하면 좀더 살을 더뺄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집밥은 가능한데요. 어, 외부에서 먹는 거는 좀 그게 좀 힘들죠. 왜냐하면 외식으로 드는 건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가능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어요즘에 찾아보다 보니까 음, 저당 밥솥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당 밥솥 어, 보여드려요? 어, 제가 어, 구매한 저당 밥솥은 요거에요. 요거 1인용으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그 예뻐요. 그죠? 렇 어, 제가 가끔가다 이제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1인용 저당밥솥을 사가지고 밥을 해 먹어요 저당밥솥 어, 저당밥솥 저당 해가지고 여기 다이어트에 도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어, 칼로리는 낮아집니다 칼로리는 낮아져요 근데 어, 밥맛은 어쩔지 이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웃음> 자 요거 그거 리뷰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어... 하실실거는 요거 할때 그냥 맵쌀로면 진짜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맛있는 쌀로 고급쌀로 하셔야지 이게 밥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제가 저당밥솥으로 이제 한번 밥을 해봤는데, 어, 이거 저당밥솥 여기 리뷰하면서 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굉장히 그살 빼고 뭐 건강 유지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요걸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저당밥솥 하면 저렇게 구성물이 있어요. 그 박스는 뭐 이중 포장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양이 이뻐가지고 저렇게 하는거고 저, 저 요걸로 사서 다른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 인인용 사서 인인용 아, 다른 뭐 어, 대용량도 있는데 굳이 대용량을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저장밥솥을 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어고 네, 가끔하다가 혼자 먹어 베트남 소시의 요우도 마치고 왔요 실제로 밥을 해봤습니다. 어,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진짜 일반 맥살 쓰시면 진짜 꽝입니다. 진짜 꽝이에요. 절대 일반 맥살 쓰시면 안되고 백진주라든가 수양료를 꼭밥가을 하세요. 왜냐면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그런지 아, 제가 그 일반 맥살로 가을 했다가 정말 많이요 아, 요 여기 보시면 그저 위에 그 일반 소대 위에 또 하나 또 스텐 재질에 그 구멍 승승상 뚫려 있는 내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일반 백미로 밥을 하면 20분 정도 내외로 밥이 되는데요. 저당 밥솥으로 하면 아, 40분 오, 이렇게 걸려요. 40분 내외로 시간이 더 걸려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다돼가서 이제 이제 꺼내 볼 거거든요. 어밥 모양은 일반 밥 보다랑 비슷 비슷합니다. 한번어서한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네, 봅시다. 아, 끼는 얼추 밥니다 얼추 비슷해요. 일반 밥보다 얼추 비슷해요. 밥 맛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밥맛 물론 칼로리는 낮아졌다고 하니까 낮아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밥 맛이잖아요. 밥 맛이 더 중요하니까 어, 밥 맛이 있어야지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드셔야 될 때는 한 맛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꺼내봤어요. 여기 다 됐을 때 여기 뭐 어떤 원리인가 한번 뭐 꺼내봤더니 요 밑에 보니까 밥물이 그대로 있어요. 밥물이 보이시죠? 저물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하얀 전분물이에요. 전분물. 우리가 밥을 할때막글부글 끓잖아요. 그때 그 하얀 물이 생기잖아요, 그렇그 하얀 물이 그대로 저 밑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게 원리가 보니까. 그 찌는 거 찌는 거예요. 찌는 거. 왜 우리가 군대 있을 때찐밥뭐 많이 먹었거든요. 찐 밥이 어, 대량량으로 빨리 할 때는 굉장히 좋고 칼로리를 낮습니다. 왜 전분물이 뚝뚝 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칼로리는 확실히 낮은데 어, 밥 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저당 밥솥 같은 걸로 이런 걸로 밥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밥 맛이 좋은 쌀로 하셔야지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좋은 비싼 솥 사가지고 저당 솥 다이어트 하겠다고 샀는데 밥맛이 없으면 오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면 은 고급살 요 수양미라든가 백진주살로 구매하셔가지고 밥을 해보시는 거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되고 저도 건강해야 되고 어, 저 다이어트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웃음> 오늘도 살 <다> 빠졌어요 <웃음>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양미 오프닝 하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